할다면 항상 행복한 나만 죽일 수것 같은데 항상 꿈꿔왔던 일을 내가 할수다 있다면 항상 행복한 나만 죽일 수것 같은데 <웃음> 그렇게만 꿈에다쳐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데 그 꿈엔 화려한 길로그 사이 가바뀌는 바로 등 그렇게 나는 또 나는 또 잠든 채 항상 꿈꿔왔던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면 항상 행복한 나날 주디스거 같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데 그 꿈엔 화요한 귀모 그 사이 강박이는 바로 등 그렇게 나는 또 나는 또잠든채감상이나라는참네 그렇게 나는 또 나는 또 나는 또 나는 또